와나 이번 시험 개망했다 공부 안했나 보네 몇개 틀렸는데 속상하겠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어우 배야 배탈 났나 봐뭐 잘못 먹은 거 아냐 빨리 병원 가봐 큰일이네 많이 아파 어떡하냐